자 이제 음식이 하나씩 나오네요. 네, 짬뽕, 동동, 볶밥. 네, 네, 뭐 우리 한국에서 똑같아요. 네, 밥도 나오고 네, 짬뽕도 좀 나오고, 네, 뭐 김치, 단무지, 그뭐 네, 이런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양파부터 해가지고 네, 잘 나옵니다. 지금 네 번만 안 나온다. 내가 배 최고급 피자겠는데 몇개안 나옵니까? 짜증나게 겁나게 배고픈데 응. 파전도 파전대이다 나왔습니다 내 것만 안 나와? 응. 왜 배고픈 놈 것만 안 나오고 있어요 파전까지 다 나오는데 아이고 씨. 나우스에서 맛보는 한국이다. 아니다. 김치 넣었어요. <목소리도> 근데 왜 막고 싶으면 내 것만 안 나오냐? 라오스 나와서도 무시당하는 것 같다. 왜 나만 안 주냐? 네? 라오스, 라오스 와서도 무시당하네. 아, 씨. 나만 봐안는 거. 룰커누룰커서도잘 무시당하네. 음. 따먹고 두껍다는데? 음. 인생 자체가 우울하다 오우 컵짜이 컵짜이 컵짜이 네 이제 나왔어요 내밀 네, 네. 전 막국수 맛이어요 아, 무슨 막국수가 가장 높게 나오냐 아, 살다 살다 시, 처음이네 애교 어딨냐 애교 라오스 나오면 내 삶이 좀 틀려질 줄 알았더니 라오스는 한국이나 똑같네 고향만 고향 왔는데 진작이요 고향 왔는데요 지금 개무시한다 혼자 먹고방방려 <목소리를>